자 이렇게 멀리에서 또 이것저것에서 연말에 귀한 시간 내어 함께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이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더 의미 있고 더 뜻깊은 시간을 저희가 함께 보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랜 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만나게 된 귀한 인연들 중에 정말로 많은 달란트 갖고 계신 그런 분들과 함께 노래와 함께한 토크콘서트를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게스트분들을 초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무대를 함께 하기 전에 잠시 러빙엔즈의 구현이 활동가님 나오셔서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러빙엔즈가 어떤 단체인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빙엔즈에서 청소년 대안공간 초롱리본조성원 담당하고 있는 구현이 활동가입니다. 고맙습니다. 러빙엔즈라는 단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한부모 가정, 조선가정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성인이 되는 나이까지 멘토링하는 사회복지 엔지오입니다. 어빙 엔지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탈선을 예방해주고 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기독교 엔지오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 우리에게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으로 온기를 나눠줄 분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싱어송라이터 김복기님 나오실 때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담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의 이름이었는데요. 아담은 진짜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대요. 그랬던 아담이 어느 날 죄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됐어요. 진짜 최고의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냈던 아담이 하나님이 없었을 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마다구나지 들려드릴게요 아마르곤 낮에 희가 보이는 척이 저발도 내 도와치 어디 있다고 해 아마르곤 낮에 아가 있는 척이 저발도 내 주에 선물이 없더라도 아담의 어린 시절 내 모습, 내 함께 했던 예수님을 진짜 멋지게 잘 소개하고싶은 김보기입니다. <웃음> 네, 제가 사실 김보기님을 되게 몇번 뵀었는데 볼때마다 느끼는게 사람이 진짜 참 진실되고 하나님한테 참 사랑 많이 받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그런 정말 멋진 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제가 이렇게 두그 분이 좋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보시기 저는 어떤가요? <웃음> 아 진원도 주사님 처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원도 주사님은 처음에 나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가 있었는데 그그딱 갔는데 진원도 사님은 온다고 보여요 아, 이분을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하고 이분이 그 카페에 있고 싶다고 했는데 남자를 보고 그렇게 <웃음> 동시에 파일링하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저한테는 지난주에 사는 그런 분입니다 <웃음> <웃음> 연말을 맞이할 관객분들께 위해서 하, 하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고 10년 버킷리스트 주님이랑 같이 잘 잡으셔서 주인공의 추억 항상 수고했어요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 도안 나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다 청하면서 내일 며칠 인사드리겠다 나는 사마리아인인에게 말을 건다 <웃음>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죠 아, 새로... 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함께하실 분은요 오늘의 유일한 여성 게스트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달라고 해 하셨어요. 기대를 해드릴게요.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기동 유튜버 K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은 곳으로라는 곡 편할게요. 우리의 성기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예수의 손으로 제가 K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었죠? 통통 치는 매력의 소유자라고 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메시지를 드렸어요. 본인을 한 줄로 소개한다면 이렇게 보냈더니 바로 이렇게 통통 치는 매력의 소유자 기독기 입수로 기독 K입니다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관객분들에게 본인의 통통 치는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제가, 제가 그 유튜브 영상들을 진짜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 기독교인이 그 노래방에 간다면 그런 영상 있죠 이거 보셨죠? 네 그거 한번 보셨잖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곡인데 제가 예전에 커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 채널에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커버를 했었는데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이란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 가사 속에서 은은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말 힘이 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커버하셨던 분이 모자를 맞으셨어요. 네. 김경진님 나오실 때큰 박수 하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어송라이터 김경재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 제 자작곡이에요. 기쁨될 수 있다면 이라 노래인데 사랑하는그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길 원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수 있다면 이걸 이겨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이기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물으면서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네, 먼저 들려드릴게요. 처음 알게 됐는데 먼저 경쟁자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뜻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 너무 이제 함께 좀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먼저 메일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또 이제 수원역에서 한번 만나뵐게요 그랬었죠. 사실 제가 좀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좀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경쟁자 네, 되게 송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5월달에 저희 같이 작업을 하고 나서 그일한 번도 못 뺐다 했잖아요. 그 경제님께서 7월달 쯤에 7월, 7월 말 쯤에 한번 연락을 주셨어요 아, 저한테. 정말 방학이시죠. 그래서 방학 끝나기 전에 한번 차라도 한번 마시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얼마 전에 읽었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 빼다가 제가 이번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아 <웃음> 그러다가 이게 이제 러빙 앤즈 콘서트를 기획을 하는데 게스트 를 누구로 초대를 할까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생각이 나서 카톡을 봤더니 동생이 평안히 <웃음> 있죠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내 네, 카톡 드리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당시 <웃음> 그 이제 저, 저, 좀 그런 거좀 이렇게 조심해야 <웃음> 아, 네. 아그 90도를 다 하셨다 네. 아그 90도를 아, 아, 했다가 아, 근데 또 너무 그 죄송하다고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너무 그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네아 저는 아, 네. 어, 진짜... 네 괜찮았습니다 아, 네. 진짜, 아 진짜 진짜로 네. 죄송합니다 아. <웃음> 다음에 나와주실 레스트 분은요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를 쓰신 분이에요 네 진짜 그래서 이거은 쓰고 부르는 사람 이승현님 나오실 때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자기소개요? 네. 네 저는 어, 쓰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쓰고 노래를 만들어서. 최근에 살짝 정체성 논란이 있는데 기타리스트 <웃음> 이거 같기도 하고 작곡하는 거 같기도 하고 싱어송 라인도 같기도 하고 노래하는 사람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쓰고 부르는 사람이랑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저 스스로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엄마 이 노래 가사가 저에게 너무 와닿아서 소중한 건 내가 잊고 산건 아니었을까? 모든 네모다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인데 뭐. 사람 진짜 보면 볼수록 아티스트야 <웃음> 그래 뭐 방송적인 시도 되게 좋아하고 진짜 멋있는 사람 너무 멋있다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잊고 산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 대그늘에서. 함께하는 연말 기부 콘서트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호흡하며 또눈 마주치며 이렇게 보는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꿈만 같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가득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네주고 또 함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게 정말 조심히 들어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